현재 신축 및 준신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2023년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매물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를 떠나서 실제 갭 투자가 얼마나 들어갔고 매매 거래가 되면서 다음 매물이 계속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려드리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 수성구에서도 준신축이나 신축 아파트 가격들이 40에서 50% 정도 최고가 대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신 아파트는 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효성 해밀턴 플레이스고요. 건축은 2020년 건축이 되었습니다. 실제 뭐 거의 신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대 수도 745세대 그리고 청소는 29층 건설사는 효성에서 건축을 했고요. 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평수는 33평에서 49평까지 다양한 평수로 해서 건축이 되었는데 실제 최고가 대비 최고가 9억 5천에서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5억까지 떨어졌는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5년 전에 가격에서 가장 최하위로 지금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7년 전에 가격으로 보게 되면 아직 7년 전에는 그래도 뭐 4억대 초반까지 거래가 시작되어서 5억대 초중반의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하락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 5년 대비 기준으로는 실제 5년 중에서는 가장 최하의 금액으로 하락을 했다. 33평 시타의 마찬가지로 최초의 4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마찬가지 거의 뭐 4억 9천이나 5억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33평 b 타의 거래량은 많이 없지만은 예전 가격과 거의 동일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40평 거래가 없고요. 48평 마찬가지 큰 거래가 없이 5억 3천에 거래된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49평 마찬가지 거래 없고 49평 거래 마찬가지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대비를 보게 되면 9억 5천에서 현재 5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8천이죠. 하지만 지금 22년도 3월달 그리고 1월달 마찬가지 전부 다 전세 금액이 5억대의 대부분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이쪽에 있는 분들은 깡통전세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1차 유찰이 되고 2차 3차까지 간다면 받아올 돈이 한 푼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나름 영상을 보고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일한 매물을 빼고 87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더욱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충분히 이어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 부모 뭐, 뭐, 라이온 프라이빗 2차인데요. 일단 세대수가 260세대 상당히 적죠. 그리고 청수도 2 0평 분이 되지 않습니다. 중공은 18년 건축이 되었고, 건설사 마찬가지라운건설인데 1군업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야 아파트가 부도가 난다고 얘기하니까 뭐 1군업체, 2군업체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업체까지는 신경 쓰지를 못했죠. 왜? 아파트만 구입하면 계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업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건설사가 어디 없더냐 그렇게 묻고 따지고 거래한 적도 없죠. 그리고 평수는 28평 32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고가가 32평에 14억 9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현재 내려와도 8억 3천 그리고 전세 마찬가지 상당히 많은 갭 투자로 해서 거래가 되었는지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 상한가가 7억까지 전세가 거래가 되고 현재 내려오는 금액은 4억 3천까지 전세 가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자의 전세가 상당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4억 4천 5백까지 거래가 되었고 그 전자에는 사실 3억까지 전세가 거래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깡통 전세가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23년 1월달에 4억 3천 초반대 거래가 되었는데요. 4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이런 아파트들을 기본적으로 경매가 계속해서 유찰이라고 생각하면 기본 거래되는 금액에서 30%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 유찰이 되면 40%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안되면 계속해서 50%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도 봐야 됩니다. 물론 일군 업체의 위치가 좋고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상황의 아파트에서 경매로 들어간다면 과연 경매를 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시다시피 32평이 지금 거래 자체가 없죠. 28평 마찬가지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거래만 어느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32평 거래 같은 경우는 전세거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은 대부분 갭투자예요 영상을 보시면서 유심히 보게 되면 은 전세거래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갭투자자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남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산역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세대수 415세대의 23층의 청수로 건설이 되었고, 화성산업에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근자의 25평이 23년 1월 달에 3억의 거래가 되었어요. 하지만 최고가는 5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29평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거래되고 나서 거래가 없고, 32평 에이타임 마찬가지 23년 1월 달에 거래가 되었는데, 4억 200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구가는 6억 6,500에 거래가 되었는데 23년 1월달 은자에 4억 200인데 200은 왜나는는지 낳는 모르겠네요. 보통 200 이거 띄작 하면 대부분 다 띄주는데 마지막 자존심에 200을 지키고 싶었는 것 같습니다. 물런 아파트를 저렴하려, 저렴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 엄청나게 손해를 보죠. 뭐 영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34평 B타입 같은 경우 거래 없고요 35평 C타입 마찬가지 거래가 없습니다. 29평이 12월달 그리고 32평 A타입이 1월달 그리고 25평이 23년 1월달에 거래가 되었다. 두건 정도 거래가 되었네요. 근자의 매매가 거의 3억에 거래가 되었고 기본적으로 전세가격이 2억 8천, 9천, 3억 3천 대부분 이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현재 입장에서 49건의 매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는 하락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29평 마찬가지 매매로 거래가 된게 없어요. 근데 전세는 일부 거래가 좀 많이 되었다. 그렇다면 대부분 갭 투자일 가능성이 높다. 32평 A타는 마찬가지 전세가 근자에 2억 4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매매를 보게 되면 최근자에 4억 2천 그나마 지금 전세에 거래된 이쪽에 있는 분들 있죠. 지금 4억대, 뭐 21년, 뭐 22년 4억대 다 거래를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매매가 49억 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 34평 마찬가지 거의 매매 거래가 없어요. 그런데 전세 거래로 해서 어느정도 매매보다는 한 3,4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가 12월달에 2억의 거래가 되었는데 매매를 보게 되면 뭐 거래가 없어서 볼 것도 없지만 은 이렇게 전세거래가 많고 매매거래가 없다면 대부분 갭투자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매거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게 더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35평 마찬가지 C타임 매매거래가 거의 없죠. 없는데 전세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세거래가 5억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최근에 23년 1월에 2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거래 같은 경우는 근자의사억까지 거래가 되고 나서는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쪽에 전세거래를 했는 5억까지 거래를 했죠. 3억 9천, 4억 5억대 대부분 이런 분들은 빠져나오지 못하면 거의 초주금입니다. 다음은 대신동의 이 편안 세상입니다. 세대수 467세대의 청수는 29층으로 좀 고층인 편이고요. 그리고 주식에서 사무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이 편한 세상인데 왜 건설사가 사무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이 예전에 한번 올려놓았습니다 회사에서 건설을 하든 아니면은 하청을 주든 다양한 방법들은 많습니다. 근자의 23년 1월 달에 거래가 일부 이루어졌는데요. 3억 2천, 그리고 3억 2천 8 0 여기에 뭐 3억 2, 3천 정도로 거래가 되었는 것 같은데 동일하게 조로로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예전 최고가는 얼마까지 거래가 되었냐. 고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던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일부 거래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결국은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늦게 산 사람들이 이익이죠. 계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디를 덜썩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붕디를 또 너무 붙이고 앉아있으면 좋은 매물을 못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세거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깡통입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계속해서 전세가격은 2억 이하로 지금 거래된 것들도 크게 없지만 대부분 2억 초반이나 2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대부분 전세를 구입했는 분들이 4억 2천, 4억 초반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4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죠.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했어야 됐고 지금 해야 되죠. 그리고 7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면 현재 가격이 지금 4억 3천이지만 예전 가격은 2억 8천이 었습니다 25평에 2억 8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3평 에이타에 마찬가지, 지금 현재 최하 거래된 금액은 12월달에 4억 5천에 거래됐지만 16년도 가격은 2억 9천, 33평에 2억 9천 딱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고가는 7억 5천까지 상향을 해서 거래가 일부 많이 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전세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거래가 많죠. 대부분 깡통 전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터넷이나 신문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얘기를 한 번씩 해드리지만은 막연히 금액이 내려갔다.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저렇게 거래가 많이 되었다. 매매 거래는 별로 없는데 전세 거래가 많이 되었다. 그러다면 대부분 어떤 투기적인 경향에 있는 분들이 거래를 좀 했다. 그리고 갭 투자자들이 좀 많았다. 그렇다면 충분히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저의 논리입니다.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근자에 최하로 거래는게 전세가 지금 33평에 1억 5천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지만 기존에 거래됐는 전세 금액들은 4억대, 4후반대 5억대까지도 거래가 되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나왔다면 천만다행인데 나오지 못하고 아직 그대로 있다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매매거래 자체가 계속해서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갭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예전에 최초 금액은 2억 9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갭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하락할 수도 있다. 물론 저번 영상에서는 매매의 어떤 매물을 보고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업그레이드돼서 어떤 전세를 분석을 해서 더욱더 갭투자가 들어갔다 안들어갔다를 확인을 해보고 하락할 수 있는 추세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사실 영상을 만들면 하나부터 여까지다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마우스로 움직이고 또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정보력은 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지식을 전달을 해서 그 모든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은 저와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보고 다양하게 부동산들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은 그래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강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입니다. 엄청나게 거래가 많아요. 물론 매매 거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거래도 많았고 그리고 전세 거래도 많았다. 사실 여기에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100% 맞다고 말씀도 못 드리지만 100% 틀리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대구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뭐풀을 보고 동향을 보고 그리고 전세나 매매, 거래되는 동향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33평 B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가 없어요. 전세 거래도 아예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는 27건이 나와 있는데 현재 뭐 대출이자도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지고 그게 아쉬운 게 없어서 매매로 내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좀 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불길은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만이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좀 참여해서 얘기도 좀 해주시고 공유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카페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또 정보도 좀 올려주시면 서로서로 정보 공부하고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뭐 상부상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저는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되는데 아무 수익도 없는 분들이 뭐 굳이 공유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유는 뭐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